뭐야, 이거 바이야 아, 이거 닭볶음탕. 어때? 달콤한 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수면 고민는형 참이다. 이거. 동제는 초아좀 불러줘. 이거 초아랑 먹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초화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잘 보이죠, 여러분? 이거 뭐야? 짜야. 음. 달콤함 님. 왔어. 닭고음탕 젓가락 한 숟가락이나 볼래? 근데 네.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요 여기 아 히터 안 돼. 아 씨발. 아, 에어컨 켜놨나? 못 치는 거 아니야. 공을 들어야 했는데. 잠깐만요. 뛰면 안 되니까 잠바를 아우 추워 오, 오 좋은데 좋아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망이에요 이거 펜트 조심해야 돼요 펜스 네. 조심 펜스 조심 펜스 조심 아프단계야 그래야 되겠어요 우와! 자, 오빠 <웃음>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반이 씨 먹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그 같이 네, 먹을 그럼, 수 있어서. 잠깐. 아니,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네, 밥을 드리려고. 아니, 이거. 줘봐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맞춤 의상 어때요? 이거, 그 음, 이거랑 고 와서 싸게 했죠. 음, 맛있어. 음. 잘 먹겠습니다. 곱창이네. 헉! 어, 제가 좋아하는 대창. 웬일로 대창 곱창이 아니야? 대창이에요. 음,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대창. 음. 음. 음. 오 너무 맛있어요 수장님 제가 본 이후로 오늘 제일 여성스럽고 예뻐요 음 그냥 많이 안 봤네 <웃음> 근데 언니 머리 묶는 걸 저는 어제 처음 봤거든요 음. 언니도 귀가 약간 보이고 머리를 묶으니까 음. 얼굴이 훨씬 작아보지 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나 아까 먹방하고 나온다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 맞아요 음, 좀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언니 저 맛있는 거 먹을 때 불러주면 안 돼요? 싸움 났던 거 괜찮아요? 물어보시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싸우면서 그런거야 이제 싸우면은 집어넣고 싸워 네, 음. 음. 진짜 그래야 돼요? <웃음> 너? 야 유자 <유저> 유도했는데? <웃음> 너 너는 제 채랑 싸우면 질거 같은데 커피랑 싸우면? 이거 잡아봐봐 음. 너 하나먹고 나나먹자 네. 아니 솔직히 유자한는 질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음. 어제 유자 카톡 왔잖아 cut the cut. I'm going to cut the c u 니니니 going to cut the c 요 t I'm g 나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음, 저는 유 c 가좀더 편하게 i n g to cut the cut. I'm g 성형외과 간다고 윤윤언니 응,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너무 맛있네 천천히 먹어 이런 닭볶음탕 처음이다 유자랑 안 싸웠고 유자는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응. 서로 성격이 없어서. 이지알아서잡아잡아 그리고... 줄게. 아네찮까네 응. 흰색 괜찮괜찮았겠찮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빨면 돼. 음. 비비님이랑 싸워도 아괜아니아니 비비랑 어. 질아요 지지 비비아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 싸울만한 언니들이나 아가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우면 일단 욕으로 개둔져할거예요 야이 씨 같은 자라! 이러면서 귀때기 피나게 해놓고서 이제 시작해야죠 근데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지내다 보면 싸울 수 있지 왜? 그건 그렇죠 서운하거나 음. 저는 언니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음. 언니도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러면 저는 절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딴지도 안 가는데 제가 좋아하고 제가 엄청 신경 쓰고 뭔가 그러면은 서운한 게 많아지면 약간 그거를 바로바로말 하는 스타일이 음. 싸워지지 않고 음, 공연복은 가게오시고 가게 얘네들 홀복은 자기옷이에요 맛있다 알지? 진짜 맛있어요 음. 그리고 저는 불같이 싸워도 2분 뒤에 언니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풀자 하면 은 풀리는 스타 음, 뒷끝이 별로 없어 요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만두 드실래요? 음, 먹어요 제가 먹어도 될요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오늘 좀쌀쌀하요 맨날 평상시를 오프숄더로 입어가지고요 음, 음.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저희 밥 먹고 나서 집갈 때가 좀 음. 죽던 거예 새벽에 야너 네. 걸어가는데 우린 거 어떻게 알았어 거기? 뒤에 차에 우리가 인... 사실은 음. 에어팟 끼고 신나는 노래 듣고 춤추면서 걸어갔어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아서 우리는 그로 가는 길이거든 원래. 언니가 이렇게 천천히 갈때딱 느꼈어요 어? 아 진짜? 사실은 혹시 차에서 내려서 남자 번호 딸려고 하네 내가 공장에 들었거든 내가 옆에 붙어서 남자 목소리로 저기 아가씨 연락처 아, 좀 가져주세요 그럴려고 했는데 네. 네가 눈치를 띵 채더라 그, 그래서 바로 언니인 줄 그리고 언니 번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차 번호 너는 자비는 안들겠다 콜비 아끼네 그러려고 방 음. 숙소 여기로 콜비 그래. 너무 비싸긴 하잖아 맞아요 그것도 그건데 음.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운동을 따로 안해도 맨날 걸어 왔다갔다 하는게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그게 좋기는 여름에 걸으오면은 어, 어, 여름에는 시선 집중 되겠다 <웃음> 여름되기 전에 살도 빼야겠어 얼마나 더빼려고저한 8kg 8kg? 최대치 근데 음. 네, 저 숙소에서 나왔어 응? 유도 광고했어 <웃음> 들었어요 음..뭐였냐면 이마타요아 그래요? 음. 지금 방이 없대, 회운대잘 음. 음,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근데 유연이도 나가시고 음. 그 방은 은비 혼자 음흠. 23살짜리 응응, 음. 병원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저기 신시가지에 엄청 큰 한방병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직원 채용 공고가 떠 갖고 엄청 많이 직원 채용이요 음. 그래서 그, 그 주변에 많이 구하구나. 응응 맞죠. 지금 이제 그 장산에도 볼라 있는 데 장산에 방이 없대. 음, 합소스에 공기반장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밥 맛있게 먹고 다 같이 출근하고 언니들도 각자 생활이 있고 해, 때문에 그냥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근데 수수 살면 불편을 하죠 왜냐면 전 멋있게 행고 일단은 뭐아무리 그래도 다 숙소니까 뭐 혼자 사는 게 어. 맞는 사람들도 있죠. 음, 음. 그것도 숙소 살면 투자 언니께서 따로 규용을 그 받는 게 아예 없잖아요 음. 우리끼리 그냥 생필품 다뿜바이하고아 은빈이 숙소에 있어요 유자는 진짜 너네 그 방을 지금 담내던데 화장실이 있었어 음. 왜냐면 유자가 불편했던 게그 방이 화장실을 베나다닥거리면 불빛이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아 그래?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아마 그 방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 같아요 그방 쓰게 해주면 안 되나요? 죽가라 사겠지? 음, 제가 봐도 근데 그 방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음.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통풍도 숙소 살면 돈은 모으기 좋겠어요 맞아요 음 우리 특별한 사람님 알죠? 응귀여나요 음, 그분, 음, 그분이 시켜주신다요 이거 진짜요? 음. 특별한사람언니 감사합니다 <웃음> 센스 곱돌이탕 이게, 이게 곱돌이탕이에요? 네 음... 곱창들어간 맛있다 근데 오늘 어, 반일걸 컨셉이 야꼬이 그 니가 단거야? 꼬리 제가 글로번로 달았어 이쁘다 음 감사합니다 꼬리 달았대 이가 꼬리 보여드릴까요? 음, 조심하고 꼬리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뭐야? 좀봐, 뒤로 돌아가 아 이것이 볼래는거야? 가만히 있어봐 뒤로 돌아볼래? 땡 음, 맞네 꼬리 있네요 꼬리 있죠? 제가 다 알았어 이거 하나도 안 자극적인데? 하나도 안 매워. 요 음, 심심해. 살짝 심심해. 조금 어, 더매 조금 더 매워. 조금 <웃음> 조금 더 맵고 살짝 짜야 될것 같아 요아 조금 더 매워. 조금 더 매워. 조 매워. 매 컨셉 이쁘다. 몸매 질이네요. 몸매 비교좀가겨주세요 비결 몸매 비결이요? 예쁜 언니들이 옆에 있으면 항상 자극. 음... 음... 자극 네. 저 밑에서 술이요 저는 이번 년도에꼭 하고 싶어요 몇월에? 그냥 이번 년도 아니면 음... 괜찮아. 언제라도 언제라도? 네. 쓸 일이 없어요 <웃음> 근데 그거 떼면 살쪄요 그나나요 강아지도 중성하를해지잖아더 저... 음. 열심히 관리해야지 초원이 M... 언더에 마스카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뭐? 음. 얘랑 애들 속눈썹 이제 이거 파마도 하고 하더라. 맞아. 응. 난 속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져. 언 지금 언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긴신거 같은데요? 없잖아요. 토마토. 아닌데요? 아무것도 안한 거죠. 네. 아, 언니 정도면 숱 많고 긴 거예요. 음. 언니도 펌 하시면 안 돼. 네. 언니 거왜 그러냐? 이거 아... <웃음> 그거... 그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잖아요 아이고 혹시 제가 토끼라서? 알레르기? <웃음> 네 근데 오늘 친한이 펑키해 보이네요 펑 <웃음> 손님들이 아이돌 초아 어? 10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11시까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웃음> 박반님 감사합니다 저 서양인 같단 말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추장이 나가니까 막 소리 지른다. 팬분들이. 아! 긴머리가 너무 궁금하다 그쵸? 목걸이 티파니 로즈골드예요 저 윤곽했어요 3개월 전에 아, 윤언니요 윤 사랑해요 한국과 천국 혼혈 아니겠어요? 내 <웃음> 네, 러헌 언니랑 같은데 사이즈만 달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건? 특별한 사람은 또 언제 놀러 오세요? 특별한 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짜. 정신없이 먹어버렸어요. 쌍님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울산이요. 옷안 뜨게 먹어요. 뭐야? 네. 먹음. 먹어. 어 난데 네. 우리 그 누구한테 소개받는 건데? 치즈언니 아마 부유방 제거 그거 하셨을거예요아니헐 홀복은 무조건 개인이에요 진짜 어디서 방구 소리가 나네 그때 성형전이 더 이뻤던게 아니고 성형을 다하고 남자 때 머리도 짧고 고고고님 어구 안녕하세요. 경환언니 안녕하세요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맵네요 네, 별이님 새겨드릴게요. 한무좋넘요라고요고 t to 아 u s h in the 셨어요 네네. s I w a 착한다라고 o I 만 a 고 오게요. g 먹고 w a 응. 어 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 어쩜 저리 먹는 것도 이쁘실까 오고고님 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만해 가식떡이야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밥통 옆에 뚜껑 있어 네. 헤어라인 이마 예쁘다니까. 어차피, 혼자 먹을 거니까 여기 대성 사먹겠지? 어, 켈리는 감사합니다. 그 언니 진짜 예쁘잖아요. 공준이 초합으로 오퍼스 오세요 네? 고윤정 느낌이 있다고요? 어쩌면 좋아 뒷머리 해야되나? 아니요 그만둔 사람 없어요 네 경하언니 오세요 저 화장 혼자예요 화장하는데 한 40분? 여러분도 속눈썹 펌하시나요 자 울산 신정동이야. 근데 대창이 계속 먹으니까 좀 느끼해서 저 성형 하나씩 다 했어요 얼굴 진짜로. 왜 수지님 성형좀 못생겼어 저는 한 번에 바뀐 게 아니고 젖살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차근차근 바뀌어가지고 옛날 얼굴이랑은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사주님 저는 성형 전부 한거 같다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다 성형 하나도 안한거 같다 이러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했는데 티도 안 난다는 소리 같아가지고 평양한 것 같다 보이면 다행이다 머리 밀크 브라운인데 여기 약간 채도가 높아서 지금 약간 레드 브라운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슬필라에 어요 항상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예뻐질게요. 제일 아팠던 거 윤곽 수술이요. <웃음> 저 양악 수술 안 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젠더 같이 않게 너무 이뻐요란 말은 너무 좋은데, 먹을 때 입을 다물고 먹으라는 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제가 이미 여는 게 보기 싫어요. 저 피부 화장 에디 다우스, 에디 다우스 그거 무슨 레스팅 아니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먹으라는 게. 이렇게 먹으라고요? 좀안 되는데. 그건 이제 입 구조가 정희님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정희님아 여기서 식사예절이 브라츄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화면으로 저를 보시길래 이 입소 안에 음식물이 보이지? <웃음> 입을 다물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정언니 지금 면접 보러 가셔가지고 테이블 정리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정수님 아.. 송, 송님 송 너무 웃겨 아직 먹고 있는데 무슨 테이블 정리를 하라고 하노 누구지? 방금 썩이나 서 나도 모르게 남자가 없어 이거 나와서는